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요. 속지가.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은 속지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볼까 해요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이책 찢어가지고 그대로 해도 될것 같고 이거는 콜라주 워크북인데 콜라주 아트? 그 하는 워크북인데 되게 이런 예쁜 색상? 예쁜 패턴? 배경이 이렇게 있어서 다이어리 꾸밀 때 활용하면 굉장히 예쁘겠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그죠? 굉장히 예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으흠 흠 어우 이거 굉장히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 게 많은데 어떡하죠? 이걸로 할까? 이거 아니면 아 이거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쁜데 그러면 이거를 써볼까요? 이거를 크기에 맞춰서 잘 자를게요. 이 정도가 한 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길이를 맞춰서 여기도 여기 자르고 이게 육공다리 육공다리 육공다이어리 굉장한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 속지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 진짜 아무 종이나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일단은 단순하게.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요 속지가? 이거 진짜 이렇게만 해놔도 되겠다 그쵸? 너무..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네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만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활용해보면 좋을만한 게 이런 옷표들, 옷표들? 옷표, 우표. 어, 예쁘다. 빈티지 모드를. 어, 이런 그림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의리품 이런 것도 너 예쁘고. 이런 숫자도. 자, 그러면. 여기뭘 어떻게 꾸며야 예쁠까요? 어, 나 이런 느낌도 너무 좋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초록 아 이게 뭔가 초록 초록한 느낌이 얘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냥 붙이면 좀 심심하니까 음, 음, 음, 음, 음. 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같아 폴테이프로 쓱싹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어, 이거를 붙일건데 이 친구를 아 얘를 약간 백그라운드 약간 배경같은 느낌으로 슬쩍 붙여주면 자연스럽고 좋겠지요? 여기 이렇게 슬쩍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붙이고 영3 음. 오 여기에 슬쩍 붙일까 이렇게 이 정도 많이 말고 아니면 조금 올려 붙여도 될것 같아. 이렇게 찢어 붙일까요? 오, 나쁘지 않은 느낌이야. 이렇게 하고. 귀여운 이렇게. 그쵸? 귀엽네. 스티커. 이런,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거 귀엽네? 라이토끼이티게이런게이거아이렇아이게 이렇게. 큰게 이렇게. 큰것게큰 것도 괜찮은 이 같아 그리고 여기 이런 스티커를 써보는 건 어떨까? 여기에, 요런 나비 스티커도 있는데, 약간 애매한 것 같아. 어? 아니네, 예쁜, 예쁜, 어, 어, 여기. 아, 이게 예쁜 것 같은데? 은은한. 튀지 않는, 은은한. 이런 걸 같이 붙여주면 예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아주 아주 예쁘겠어. 아주 마음에 들어. 자, 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으차 치고 여기를 자른다. 그리고 펀치를 뚫는다 펀치 펀치 펀치 뭔가 어 예쁘네 이거 세상에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네 생각보다 여기 이렇 붙일건데 무엇으로 붙이냐면, 바로 요거 아, 이거 잘 붙여야 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자, 적당히. 목공용 본드를 바르고. 오, 너무 예쁘다.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 남은 것도 여기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붙이자. 음, 예쁘다. 뭐티슈를 지우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런 귀여운 스티커도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은 어때? 이렇게 약간 덧붙여지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아 이런, 이런 귀여운 것도 있는데 이런 귀여운 예쁘다 어 예쁘다 이거 당장 붙일거야 왜냐면 너무 예쁘니까 이것을 이렇게 어 너무 예쁘네 붙이고 이 친구는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아, 이런 멋진 스티커. 이렇게. 오,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음. 음, 좋아. 여기를 뜬금없이 이런 귀여운 스티커도 붙이면. 아, 나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스티커를 잘안 써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 한번 대보긴 할까? 이것을 어? 근데 이거 괜찮은데? 어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귀... 어 원래 있던 애같아 여기에 어.. 굉장히 <웃음>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약간 이런 초록 입사귀들. 음 역시 이 스티커는 언제 어떻게 써도 참 좋은 스티커야. 얘도 여기 이렇게. 오 예쁘다. 오, 귀여워 여기 좀 이렇게 붙이면 좋겠네요 우 너무 예쁘다 너무 여기 놓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같이 다이얼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빠이 뾰별